풍류당 ai 똘람이랍니다 풍류당 13년 이제는 코로나 확 찢어 제끼자 판소리 한국조 남도 흥타령 한국조 불러보자 종로 낙원동 풍류당에 모여 소리칩니다 화요 반 수요 반 토요 반은 오후 2시부터 고요 목요 반 금요 반은 저녁 7시부터 합니다 북장구 가야금 발림춤 구음 굿소리도 불러본답니다 살며 가슴 팍에 안하게 소리 한 곡조 해보는 풍류당입니다. 전화는 010-888-2232번 낙원동으로 오세요. 풍류당 소리번님들 환영합니다. 이 백발가는 백발이 설코설타이 첫 번째 박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박을 하나 둘셋 백발이 설코설타고 밥부 치지는 않고요 그냥 백발이 설코설타 그러면 그냥 백발이 딱 나오면은 저기 고수들은 바로 알고 두 번째 설에다가 딱 쳐줍니다 음. 설코설타에다가 딱. 구박을 쳐줍니다. 그게 이제 프로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다 쉬어갖고, 백발이 설고 설타! 너무 어, 많이 기다리죠. 그거는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그냥 알아들어요. 백, 일종의 무건의 약속이죠. 아, 아마 되다. 아, 돼요, 돼요. 좀. 음. 한까지 해서 해줄게 녹음 어려야그러면아시오 그럼. 내가 녹음해서 보내드릴게. 백발이 설코설다 백발이 설코설래 나도 어제 청춘일로 거거건지 오늘 백발 한심하다. 우산은 지난해는 세계 홍콩의 눈물이도 오고 나아 북은 수고와 추억 봉구건 안무제의 서로 곰미라 야야 하 친구들아 성지강산 구경가자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조그만한 암자나 있는디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제마질 호오라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건 중은 법 안 쓰고 또 어떤 동 달에 몸동큰 체를 손에다가 음. 고리 음. 목닭 따르뚝 두닭 비를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에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착보걸으스러지게 매고 구목 구목 예부르 걸러니 넌 사무종이라 어느 대로가구나 거 허들렁 고어고 돌아 보세요. 백바디 설코설 다시 딱 백바디 설코설 타. 네, 여기부터는 박자가 적용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 둘셋 백바디 설코설 다시 딱 하나 둘셋 아리 설고 설레 나도 어제 정춘이 일러 갔니 나도 나가 세 번째 박이에요설고설레 해서 그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박을 먹고 갔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박에서 나도 어제 정춘이 일러 갔니 나도, 나도 어제 청춘길로 어그 하고 니네네 하고 또또 박자가 밀려갔어 니네 해갖고 그 니가 그 다음 장단에 하나 둘을 먹고 간 거야 그러니까 또 다시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백발 한심모다 시작 오늘. 네 번째 박입니다. 하나, 둘, 셋. 우산을 지난해는 하나, 둘! 지난해는 한경한 칠한, 칠한, 칠 오구나 세, 또 세번째 박 하나, 둘! 칠경 칠한, 칠 세 번째 박입니다. 시작. 와. 오. 초. 어. 오. 바. 한무제 서로 봅니 비로소 이제 합통해서 합통해서 이제 을해 주면서 해결이 돼서 문제가 시작. 한무제 아, 아, 아, 아, <웃음> 서로 봅니 <옵니다>. 네. <웃음> 다시 또세 번째 박이에요. 하나, 둘, 장아도다. 자, 백이숙제. 시다 하나, 둘, 장아도다. 백이숙제. 자, 백이숙제가 열, 열하나, 열두박하고, 그 다음 음. 장단에 또 두박을 먹고 들어갔어요. 백이숙 수양 또세 번째 박입니다 수양 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서로 같은 우리 인생들은 이를 어디 알고 있느냐 또 세번째 박이에요 이를 어디 알고 있느냐 하나 둘 야하야 또또 세번째 박 하나 둘 야하야 친구들아, 친구들아, 친구들아가 열열 하나 열 둘이에요. 친구들아, 친구들아, 자 야. 세번째 빡 하나 둘 승지강산 구경자자 하나 둘셋 금강산 금강산은 네번째 빡 하나 둘셋 금강산 들어 어, 어, 어, 어. 들어가 열 하나, 열두 박, 시작! 들어! 가니! 가니! 또 가니가 열 하나, 열두 박! 가니! 가니! 어, 저희! 또세 번째 박! 는 아홉 번째 박 경산이요 경산이요 꽃꽃마다 경계로구나 첫 번째 박 시작 웃꽃 웃마 첫번째 빡 u n 층층 n Sun. Sun. Sun. s u 층 열하나 열둘 층이 또 하나 층은 첫번째 빡 두번째 빡 그러니까 s u 층층 시작 s u 층층 수 e v e 세 번째 박무 a 술 k k e e 기뻤네 k e 헤헤 on.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제 방에서 시작하는 게몇개 없다고요. 죄다 넘겨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야, 아이, 야! 하나, 둘! 시 할게요. 세 번째 박해우 씨다. 막무 o 술 a 무 o r n s w 술 o hold, 기쁜 o d a horns who hold, w o 열, 열, 하나, 열, 둘, 김. 야, 하, 야! 친구들아, 하나, 둘. 야, 하, 야. 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 가자. 자 금강산 들어 아어어열 하나 열둘 들어 아이아다 어, 어, 어, 어. 들어 정이 아시다. 경산이요 이제 곡마다가 이제 첫박이야. 곡꽃마다 경계로구나시다. 곡꽃마다 경계로구나. 네. 경계로구나. 아요 계산방울자. 이건 합에서 나와 시다. 계산방울. 아홉번째 박 시작 산는 층층 높아있고 세번째 박 높아있고 네, 일곱번째 경수무풍야자 박 어, 겨, 어. 경수무 시다경수무풍야 물도 세 번째 박인 거예요. 물은 수월로 허시다 물은 수월로 허. 깊었네,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네 번째 박에서 그 산을 들어가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조그만한 거기는다 합해서 나오면 되는 거야. 어려운 데니까 여기를 잘야 되니까 반이 나가지 말고 이만큼만 갖고 하는 거야. 야야!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하나 둘! 친구들 나다 하셨게 천천히 경산이오시다 제 박이니까 그냥 거기서 치면 돼. 그사를 두시다. 그사를 들어가니. 그러죠.